아 모자 벗어야 되는데 약간 너무 지저분해서 머리 감고 왔습니다 그래도 네 어떡해 올라켓딸 꼬미꼬미다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 입죠 제발, 회사, 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입사하는데. <웃음> 뭐? 뭐? 일단,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에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쓰고 싶으니까 이제 개그맨션을 봐서 됐는데, 어, 조금 실력이 없었죠. 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 나는 조금 안 되겠다. 왜냐면은, 개그는 결국에는 아이디어 싸움이고, 캐릭터 싸움인데, 주변에, 씨, 기동찬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한국인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거기 이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페루에서. 뭐 어떤 행사가 있대요. 거기 이제 저를 추천한 거예요. 너가 뭐 거기서 현지인들 앞에서 MC를 봐라. 너가 스페인어도 옛날에 했었고, 지금 개그맨 활동할 수 있으니까 너 같은 사람 없을 것 같다. 해서 일단 갔죠. 근데 와 빵빵 터진 거야 거기서. 그거에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다. 이거면은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이들한테는 캐릭터다. 중남미로 가려 그랬어요. 막연하게. 음 중남미로 가자. 근데 막상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친구가 갑자기 연락 오더니만 자기 축구 오디션 보는데 이거. 뭐 편지를 감수를 해달래요. 스페인어야 뭐야,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 선수 선발을 하는 건데 자기가 떨어졌다 이 차에서. 근데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편지다 하면서 오케이라고 해서 계속 감수해 준 다음에 같이 갔는데 이제 거기에 스페인 코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코치들한테 가가지고 그막 얘기를 했어요. 안녕, 몰라, 깨달, 뭐뭐뭐뿅뭐 뭐 하면서 하다가 이제 보니까 거기 선수가 선발됐잖아요. 어, 이 친구들한테 내가 스페인어를 좀 가르쳐 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죠 그러다 6개월 뒤에 연락 오더니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갑자기 저랑 같이 가재요 홍보팀으로 해가지고 음, 제가 이제 한국어도 되고 스페인어도 되니까 그럼 저한테는 꿀이었죠 왜냐면 중남미 무턱대고 가느니 여기 팀이랑 가면은 숙식을 제공해 주니까 그래도 안전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가게 됐는데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도 우리가 봉급은 줄수 없다 하지만 숙식은 제공하겠다 뭐 남는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해라 그래서 나도 돈 필요 없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유 시간을 보장해 달라 난 그때 코미디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간 거죠 주는 코미디였어요 어쨌든 스페인에 간 거는 코미디였어요 코미디 근데 이제 그거 스탠드 코미디를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스페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 가게 됐는데 모르잖아요 완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연고가 없는데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구글에다가 코미디아앤 마드리드 이렇게 쳤죠 저기 마드리드 코미디라고 치니까 쭉 공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싼거 클릭했어요 16유로인가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갔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공연장이 아니라 일단 펍이에요 어, 뭐지 했는데 갑자기 저기 어, 딱 이런 커튼 같은 거촥열리다니만 남자가 한명 나와가지고 마이크로 하는데 이걸 한시간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빵빵 터지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10분 쉬다가 또 나와요. 총두시간을 했어요. 이건 제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콘 같은 거 보통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한시간 반짜리 프로그램 우리 개그맨만 80명이에요. 근데 그그 사람이 한시간 하니까 충격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기다려가지고 나 너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걔가 이런 펍 가가지고 네가 대본 짜서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야, 네, 네, 5%. h a s t o he d e r a en m a m e t r u s o r e ahí h a n o i c s y a n t u e l e 5 0 i s a b e r e vamos ahí a m o s a y o s r a a s 그렇게 해서 저도 모르게 시작하게 된 건데 딱 맞은 거죠. 왜냐면 친구도 없고 꽁트는 뭐 친구라도 있어야지 이거 합을 맞추는데. 우 친구도 없고 이걸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 딱 기똥차게, 이게, 뭐죠 아다리. 알아서 해주세요. 아다리가, 다른 편이. 기똥차게 우연히 이제 합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웃음> 첫, 그 친구, 제가 이제 그 아까 그보데가라는 친구가 방법을 알려주, 알려주고, 이제 처음으로 그 무대로 찾아간 날. 어, 없어요. 무슨, 여기서 무슨 코미디를 한다고? 그냥 빠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올라가더니만 뭐..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 코미디.. 코미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미디라는 단어에 갑자기 좀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리면서 탁 봤는데 걔가 이제 했던 말 중에 꽈할길 벨소나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떤 사람이든 꽈할길 벨소나 뽀에 수비라어꽈할길텍스트 어떤 말이든 할수 있다 해가지고 오! 구경만 하러 갔지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도 올라가고 싶다니까 걔가 그럼 너한 2분만 주겠다. 음, 어차피 전 텍스트, 그, 대본도 없었고 해서 2분이면은 한 자기소개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올라가가지고 첫 무대를 했죠. 그게 기억에 남네요. 어떠셨어요? 그때 네, 심정? 그때 일단은 올라갈 때 오랜만에 이게 진짜 두근두근거렸고, 올라가기 전에 짜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 해야 되겠다. 나의, 나의 지금 상태. 나는 한국인이고, 여기 왔는데, 어, 팀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일이 없다 음. 혹시라도 뭐 나한테 일자리를 줄 사람이 있으면 일을 달라 이런 거 진짜 그냥 아예 무슨 뭐 포인트 없는 거 올라가는데 빵빵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인이다 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일단 중국인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우, 웃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국인은 이제 일벌레 일 중독 이미지가 강력하게 박혀있어요 그 친구들은 ya he dicho pero aquí en Madrid me llaman chino, chino, chino ay chino, pero por favor no soy chino, porque no trabajo 거기빵 터져가지고 뭐지? 인종차별인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그 모습을 되게 좋게 본 거기 있는 거의 아마추어 코미디언들이요. 에오더니만막 인사하면서 야너 진짜 웃겼다 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친구가 조금 생긴 거죠. 그게 용기가 돼서 그 근처로 집 구하고 하면서 시작된 거죠. 이제 지인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걱정했었던 거는 야 개콘에서 내가 뭐 보여주지도 않고 스페인 가면은 회피라고 생각하겠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더 열심히 한 거거든요. 나중에 괜한 걱정이었어요. 다 응원해주더라고요. 전그거 너무 감사했어요. 다 응원해줬어요. 다. 음. 그리고 아빠는 무조건이에요. 세계 주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웃음> 그걸 그걸, 그걸. 질라지 남자가 잘하고 있어. 응. 음. 그게 최고의 교육법이었죠 어떻게 보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거의 뭐방방목 나쁘게 말하면 방목 하지만 좋게 말하면 은 자유를 준 거죠 믿음 어머니도 그랬어요 근데 항상 염려가 있으셨죠 응. 근데 항상 결론은 네 하고 싶은데 네음대로해 성제를 안하셔안 하려고 하시는구나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믿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코미, 웃음이 정답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수학이었다면은 오케이 인정하고 넘어가겠는데 마치 뭐어 미술품도 제가 볼 때는 저게 무슨 미술이야 했는데 100억짜리 있고 주관적인 거잖아요 대중이 저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 그러니까 좀더 많은 사람 왜냐면 이거는 얘한 명이잖아요 응 얘는 오케이 너가야 문법적으로 맞냐고, 이해 되냐고. 얘한테 물어보는 건 항상 이해 되냐고요. 이제 얘가 이해 안 된다. 하면은 항상 거기서 물어보는 게, 너 no entiendes? 어, 너, 너 pias chiste. 너 no, pias chiste가 농담 포인트를 못 잡아서 이해 못 하겠는 거야? 아예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문법적으로 이해 되는데, chiste가 이해가 안 돼? 하면은, 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문법적으로 됐으면 됐어. 요새 대중들한테 하는 거죠. 그 관객. 에서 얻은 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특히 네. 반응이 없던 무대들 있잖아요. 하... 아찔하신가요? 아찔하죠. <웃음> 건 스페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찔하죠. 그거는 뭐한 번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 얻는 게 있을까요? 얻는 거 무조건 있죠. 일단 아까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한 오답을 얻잖아요. <웃음> 그럼 얘는 확실히 버리면 돼. 그러면 아 오케이 100개 중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100개 찾아야 되잖아요 확실히 오답 하나 알았어 그럼 오케이 이제 99개 중에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게 거이 코미디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우리 코미디언들이 러고 살아요 다 개그맨들이 나는 막 용기 이런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용기? 좌절해요? 울어요? 나 <웃음> 이게 진짜 웃겼었던 게 그거예요 코미디언들 봤을 때안 터지죠? 그럼 내려와서 진짜 아막 아, 막 이래요 스페인들도 애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는 좀더 쿨할 줄 알았어 괜히 그러니까 내 편견이에요 백인은 그래도 외국인들은 뭐 에이 뭐 괜찮아 뭐서 쿨할 줄 알았는데 걔네도 내려와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럼 동료 코미디언 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똑같아 한국인이랑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쿨할 줄 알았는데 음. <웃음> 개그맨들은 그냥 저를 진짜 한 명의 코미디언으로 대해줬어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지금 저 인터뷰하시는 분도 코미 개그에 도전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다 양팔벌려 환영이에요 그만큼 다 오픈마인드고 정말 철저하게 농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온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제가 뭐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딱 봤을 때이 사람 나잘 모르면서 뭐 괜히 나 부른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응답 안 해요 응. 근데 뭔가 이사람나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봤구나 그래서 이 사람 뭐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온 거고 대부분이 그래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갔을 때그 거의 뭐 유병재급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흥미롭게 하면서 너 이렇게 해봐 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간 곳에서도 또 알려주고 간 곳에서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애들이 신기 하면서 달려주면서 애들이 막야아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이렇게 하는 게더 웃겨 알려주고 아예 편견 없이 진짜 한명의 코미디언으로서 그래서 제가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걔네들이 좀 배타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저는 못했을 수도 있죠 음. 그래서 느꼈던 게아 코미디언은 어딜 가나 똑같구나 잘 맞고 감사할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방송에 있을 때도 정말 감사한 거죠 저를 무대에 올려주시고 올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주시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필터가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존재하는 필터예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 혼자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필터가 뭐 선배 개그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동료 개그맨 나아가서는 작가 그리고 PD 그리고 그 위에 편집까지 있고 그 필터를 거치고서 이제 대중에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100% 제 책임 바로 대중 다이렉트 이건 직통이죠 방송국에서는 노잼이라 해도 왜 노잼인지 내가 알 수가 없죠 너무 이미 거기까지 가는 데 대중한테 가는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인 거고 유튜브는 그게 없 없다 보니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유튜브가 이 방송국이랑 비교할 때 정말 감사하지만 이스탠드업 코미디의 그 매력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정말 제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한 거지만 어쨌든 이 구독자분들도 대중 다이렉트지만 어쨌든 이 놈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놈. 이 카메라. 근데 이제 그스탠드 코미디는 이제 오프라인 무대에서 하잖아요. 바로예요. 바로. 바로. 그러니까 내침 튀면서. <웃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없어졌지만 피드백 바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터져? 바로 정색. 바로 땀. <웃음> 바로 땀. 바로 이거. 이거 이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힘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터트리면은이 희열이 진짜 말도 못해요. 제가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축구 골 넣을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마찬가지 이거. 딱 했는데 터졌다. 그걸 느끼는 거요. 예 이런 직업이 얼마 많 얼마 없어요. 뚜렷하게 이렇게 티 나는 직업처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탠드업이 그렇고 어,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유튜브는 평생 직업 아니에요. 그리고 60 먹고서 이거 앞에서 이거 편집 못해 이거. 근데 60 먹고서는 그때 할수 있는 코미디가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요즘 것들은 말이야, 말이야, 뭐. 어차피 한국어로 하나, 어차피 스페인어로 하나, 힘든 건매한 가지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언어의 영역이 아니라 웃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어는 상관없어. 맞아, 진짜요. 이거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상관없어요. 웃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대학교예요 이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 최초의 성공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전에 되게 소심했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고 목표도 없었고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2년 동안 노력을 했죠 고3 재수 하면서 목표가 정확했죠 서울대 체육교육과 2년 동안 그걸 딱 들어가니까 그 경험이 저를 어 굉장히 크게 성장시켰어요 아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아마 그때 떨어졌었으면 저 성격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공하고 나니까 아난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어떤 강연이나 강연 가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꼭 그렇게 생각해요 걔네들은 그러면 아 서울대 가야 되는구나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거든요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목표가 대학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아, 아, 아. 거기에 맞추는데 그 서울대가 지금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포인트는 하루에 팔굽혀펴기 10개 100일 동안 하기 이걸 계획했으면 이루, 이거 이게 성, 이런 게이게 성취인 건데 도전해야지 해가지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지 저는 남들과 다르고 싶어해요 항상 따지다 보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따지다 보면 남들과 다르고 싶은 욕구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서 좌우명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좌우명을 만들었었던 게아 남과 같은 생각 다른 행동 남과 같은 행동 다른 생각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행동을 하자 이거야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한다 남들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면 은 나는 오히려 내가 수학 과외를 학생을 구해서 얘한테 가르쳐 주자 그럼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 남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세계주역을 가, 된다는 생각으로 같은 행동을 하자 이런 게 있었고 진짜 일단 해요 일단 끌리는 거 있으면 은 이유 안 따져 이미 인생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럼 일단 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하는 것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웃음> 음. 어 그럼 뭐 각자 알아서 사세요 어. 그거는 뭐사시고저 저는 방점을 하나 찍어 놨어요전 재미예요. 재밌으면 해요 <웃음> 심플하죠? 그래서 좋아요 휘들이알아서 살아야지 <웃음> 왜냐면은 그 만약에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알아먹을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말을 했을 때못 알아먹는 사람은 백날 말해도 어차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연락 와요 여기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메시지 보내신 분들은 스페인어 공부 어떻게 시작해요? 이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보낸 것 자체를 이제 방법을 찾고 계신 거죠 일단 해요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어 잘한 걸 수도 있고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잘한 거는 저한테 연락했다는 거 자체는 용기를 낸 거고 실천한 거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꼭 보내는 것처럼 자기 알아서 스페인어 초급 뭐 유튜브 에치든 구글 에치든 학원을 등록하든 방법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이미 알고 있어 솔직히 지가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여기 다 알고 있어 맞잖아요 뭔 얘기를 해 근데 <웃음> 그냥 잘하고 있다고 라 주변에서 얘기해주면 되죠 음. 응. 잘하고 있어요 가세요 <웃음> 한마디? 네. 어... 코믹곡... <웃음> 야 이거 내 채널에서도 안 하는 건데 <웃음> 한 마디로, 어차피 편집량이 너무 많아. 힘들어져. 한 마디, 어... 깔끔하게 해야 돼, 네, 이거는. 두 문, 세 문장 너무 많아. 아니.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이거. 주저리, 주저리 하셔도 돼.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그, 그건 초짜 아마추어가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빨리 넘어가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그냥 해볼게요, 일단. 응. 네, 어, <웃음> 여기 보고. 음. 어릴 때는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소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음, 살다 보니까, 아, 나도 내 생각을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은, 그거를 과감하게 표현하시고, 꼭 그거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합니다. 일단 재밌으면 하고, 이왕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좋게 보신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셔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어, 전달을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일단 하세요.